민지적 시점 안녕하세요 김기자예요 네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가는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대화의 목적이 정답 찾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인정욕구 채워주기 이왕이면 목소리도 마음의 안정을 주는 둥글둥글 따뜻한 목소리 좋아요 시점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정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주변에 이런 커플이 있었어요 여자분은 되게 같이 보고 싶어서 어 이거 너무 재밌다 같이 보자 이렇게 유튜브를 보냈어요 남자친구한테 어떤 반응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과 공감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유튜브 콘텐츠에 나와 있는 몇몇 표현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저 유튜브가 어떤 게 문제고 팩트체크와 정답찾기가 들어간 거죠 근데 더 탈방인 건 뭔지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장문 카톡이 팩트체크 리스트가 완성돼서 와 있었대요. 그래서 헤어졌다니까요. 정답을 찾다가 틀린 걸 지적하다가 서로의 관계가 상할 수 있다는 거. 사실 대화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대화의 목적이 우리의 좋은 관계에 있는 거라면 그 대화의 내용이 공감과 인정, 칭찬이면 사실 더 좋겠죠 아유, 그래도 너무 속 터지잖아요 왜 틀린 걸틀리다고 걸걸 말을 못 해요 뭐, 틀린 걸 말하고 싶고 이 털어놓고 싶다 블로그에 적으시면 됩니다 브런치에 적으신 다음에 책 내시면 됩니다 투트랙으로 가세요 이런 느낌? 김 기자처럼 민지적 시점 그리고 상대방을 내 곁에 두고 싶다면 결핍을 채워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떠나기가 참 어려워요 다시 그 결핍이 공허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은 인정욕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냈어요. 와, 너 영어도 열심히 하는구나. 역시 대단해. 다양한 칭찬을 할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는 대화보다는 공감과 인정, 칭찬에 두자였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목소리를 가져보자입니다. 최근에 또 헤어진 커플이 주변에 있었어요. 목소리 때문이었대요. 아니, 이게 가능해? 근데 정말 나머지는 다 좋았대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너무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였대요 얇게 쏘아붙이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뭐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웃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 목소리도 좀... 정말 중요하구나 라디오 PD 할때 시민분들을 DJ로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고 그 사람만의 톤이 있거든요 대신에 방향성의 차이만 줘도 마음의 안식처가 될수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쏘화붙이는 날카로운 목소리 쏘화붙이는 방향이 아니라 표면의 질감을 둥글둥글하게 해서 줄수 있는 그런 소리는 누구나 낼수 있거든요 공명영상 보고 오세요 저도 사실은 저희 남편과 결혼했을 때그 이유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 내가 하루 중이 갇히는 시간 동안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사람 여기 때문이었는데요. 공감해주는 대화, 위로해주는 대화와 마음의 안정을 주는 목소리 물론 저희 남편 목소리는 좋진 않아요. 민지적 시점 <웃음> 상대방이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만드시면 여러분에게 정착하게 될 거예요. 어려우면 댓글 남겨주세요 민지적 시점 구독할 시점 좋아요 시점